네 반갑습니다. 무탐입니다. 오늘 코어가 드디어 이제 어, 탑 거래소에 이제 상장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5시 23분이니까 이제 3시간 37분 남았네요. 어, 현재 지금 저는 pc 원격을 통해 가지고 일단, 그, 일단 여기에 각각의 4개 거래소에 일단은 어, 유동 물량과 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그 여러분들의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이제 들어가 보시면 자 지금 이와 같이 어, 코어 메인넷 지갑으로 어,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0.1개 코어가 입금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아래 보면 655.55달러 라고 되어 있는데 요 가격에 혹 하셔가지고 이거를 거래소로 입금을 하시거나 어 절대 이 자산은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어 나중에 공식 그 링크를 통해 가지고 어 출금 처리를 할때 필요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어 여기 이 가격에 이혹 하셔가지고 거래소로 입금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또어 어렵게 모아놓은 것을 출금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655.55달러라고 하는 거는 이 가격으로 간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임의로 설정된 값이기 때문에 테스트넷 단계에 지정된 값이 그대로 옮겨온 것이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간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이 자산은 절대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까지 코어가 0.1 코어가 입금이 안 되신 분들은, 어, 현재 지금 몇십만 개가 아직 그, 이체가 아직 덜 됐나봐요 어, 한두 시간 안으로는 이제 완료가 될것 같은데 안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좀더 대기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현재 지금 그 사토시 앱에 가시면 어, 앱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 앱 정보는 5.05 인데 5.060 버전으로 업데이트 버전이 이제 뜰 겁니다 어, 이거는 그코다오 그 여러분들 채굴 앱에 들어가셔가지고 나의 라고 돼 있죠 나의 그 설정하기로 들어가시면 앱 다운로드 받는 링크나 그 다음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제 업데이트 버전이 뜰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어, 아까 말씀드렸던 앱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업데이트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금하는 방법일 건데요 지금 해당 사이트를 새로 고침 해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공식 이제 출금을 하기 위한 어, 사이트인데 어, 방금 전에 코어다오에서 여기 이제 공지가 떴습니다. 자, 뭐라고 떴냐면 어, 10분 전에 자, 이렇게 떴습니다. 어, 에어드랍은 4시간 이내에 시작이 됩니다. 라고 떴고요. 10분 전이니까 이제 거의 어, 비슷한 시간대에 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구 프로세스에 대한 편리한 방법 안내는 아래 글을 보시면 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내용을 좀 보죠 자 요거를 좀 크게 보죠 어 지금 여기 보면 아까 그 봤던 해당 사이트 있죠 어 여기 사이트에 상단에 보면 우측 상단에 커뮤니티 디벨로퍼 옆에 에어드랍 이라고 하는게 이제 생긴다 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나타나지는않고요자이 에어드랍을 선택을 하시면 어 여러분들이 바인딩을 하셨을 때 영주권 국가 선택 다시 동일하게 하시면 되고요. 아그 어,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이제 지갑을 연결하라고 이렇게 뜬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메타마스크 지갑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연결 버튼 커넥트를 누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기존에 이제 그 만약에 이더리 메인, 메인넷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자동적으로 연결하게 되면, 코어 블록체인으로, 지금 화면 테스트넷이라고 되어있지만, 이제 메인넷 지갑이겠죠. 메인넷으로,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연동이 됩니다. 스위치 네트워크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어, 커넥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의 지갑 주소가 나와있게 되고, 여기 하나 예시로, 100개의 이제 코어 코인이 있을 경우에, 어, 출근 가능한 잔액은 25개. 그리고, 어, 남아있는 양이 이제, 락업 걸린 수량은 74.84개로, 이렇게 예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클레임 버튼을, 청구를 할 경우에, 클레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여기서 수수료는 0.00033코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정도의, 어, 스피를 주고, 이제, 어, 컨펌을 누르게 되면, 어 최대, 이제 이 유저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최대치로 0 1코 수수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가 입금이 된 거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그 컨펌을 누르게 되면 이제 에어드랍이 클레임이 완료가 되게 어, 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순서는 해당 미디움 공지나 그리고 트위터 공지 이 내용 링크는 따로 영상 하단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디 좋은 가격으로 되길 어, 기도해 보자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